나에게. 우와. 뭐게 아냐? 뭐지? 음. 이아 뭐지? 음. 오, 아냐? 가봐 오, 오. 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 오. 자, 오. 오. 하겠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웃음> 왈바라알라알알알알알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아, 알아 알바라 알 알바라 알바 아, 알바라 알바라 알바라 알 아, 아 알바라 알바라 알바라 알바다아바라알바이 알바라 아바라 알바라 알바라 이바라알아라 알바라 알바라 알바라 알바라 알아라니바아 알바라 알바라 알바라 알 아, 아시바라 알바라 알라 알바라 알바 s 제야 a pun s u d a 이 m e n g 이 손은 누구 손? 아유, 잘좀 해봐요. 잘 하고 있어요? 쑥쑥쑥쑥. 샤샥샤샥. 샤샥. 아, 침 넘어가. 음. 텔레비소리는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진짜? 알콩달콩 영상 찍고 있는데. 아. 그거 언제까지 프라필 찍거야? <웃음> 진짜. 왜 웃겨? <웃음> 웃겨요? <웃음> 아니 손 여기다 그만 가리고 어, 이렇게 찍어야지. 그, 왜 국자는 그렇게 있는 대로 지고 서 있지? <웃음> 더 빨개야 될것 같은데. 두 손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건방지게 아저씨가 한손 갖고 그러지? 응? 두 손으로 해야지. 그걸 빨리빨리 하지. 빨리 장갑 끼고 두 손으로 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 저기 남쪽 나라에서 올라온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를 뭐다 아시겠죠? 아니, 근데 산랑 긴지는 모르겠는데 앞놈에는 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미나리 연한 거 살짝 데치고 오이가 정말 맛있어요. 요새 오이가 달달하니 그래가지고. 어슷어슷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묻히고 있답니다. 초장은 만들어 놓고 쓰고 있어요. 언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필요할지 몰라서요. 저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엄청 많이 우울했거든요. 며칠을 근데 어제 또 반짝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마리맘도 웃는답니다. 어, 자꾸 침이 고여가지고 영상 찍기가 되게 힘드네 <웃음> 그리고 이, 이 풍박한 이선은요 저희 남편 선이에요 <웃음> 저는 재료 다 해주고 비비는 거는 신랑이 잘해요 비빔밥도 다 재료해주면 신랑이 비벼와요 아, 맛있겠다. 저 이건 먹을 거예요. 먹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여기 모이실래요? 내가 옆집에 계시면 갖다 드릴 건데. 오 가보징어 일곱 마리를 다 했어요. 이거는 음, 다른 데로갈 거예요. 미리 찜해 놓은 대로. 근데 말 없이 열심히 하는. 이 양반 정말 열심히 잘 하시군요, 아저씨. 어유뭐좀 해봤나? 아유, 맛있겠죠? 또 맛을 보고 있어요. 거기서 아유, 못살아. 맛있대요. 혼자 난리예요 얼굴로. 여러분, 저희도 이거 먹어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끊습니다. 아웃 끝.